손가락이 얼어버렸다 개추운 바닷바람에 물구나무 서기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오늘은 참는다 바람이 너무 세서 날아갈 것 같다 날아가기 딱 좋은 자세 너무 추워서 운동을 못하겠다 집 가야지 극한의 칼바람, 집중력을 극복한다 개추워, 추우면 뛰어야지 멈춰있으면 얼어죽는다 갈고닦은 채술 아, 땅이 얼어서 아프다 열심히 뛰면 추위 따위는 쉽게 극복한다 그냥 개춥네 극복 불가능 86.8kg 이 정도면 싸게 먹었다 하루 먹은건 거하게 싸면 빠지는가 보다 너무 추운 우리집 철문으로 냉기가 침투한다 물 사먹을 필요 없어 개이득 추워질수록 튜브는 매일 쪼그라든다 이것이 진짜 산소운동 추우니까 가면 서 너도 모자 쓰고 리얼 개토끼 불편한건 못참는 자유로운 개토끼 한번만 좀 참아봐 예쁜모습 보여드려야지 얘 진짜 존같아 결국 포기 건강회복기념 개쿼트 바로 잠든다 개토끼가 조용하고 순해보여도 잘 짖고 성격좀 있는 아이다 아, 아, 지저는 잘하는데 엎드리는데 로딩이 길다 아, 지저. 아, 지저. 아. 이제는 집에서 옷 벗기도 힘든 온도다 옆에 튜브가 쪼그라들듯 영상에는 없지만 내곡지도 쪼그라들었다 추위에 운동을 하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고 늘리기 좋다고 한다 어설프게 쌀쌀한 날씨에는 추위를 대비해 군것질이 엄청 당기지만 어설프게 추운 날씨가 지나고 진짜 추위가 오면 여름보다 기초 대사량이 늘어난다고 한다 다들 이론은 알지만 문제는 추운 날나 나가기 싫다 15kg 중량 풀업 절묘한 위치 조금도 올라가기 힘들다 오늘 갈색 지방은 이 정도면 충분해 홍력을 싫어하는 개토끼홍력과 운동을 구분할 줄 안다 맛없어서 조금씩 아껴먹던 흰색 가루는 결국 다 먹었다. 어설픈 추위는 지나고 진짜 추위가 왔다. 이런 개추위에 운동하면 살이 많이 빠지지만 당연하게도 우리 몸은 추운 날 움직이기 싫어진다. 이런 당연하고 정상적인 틀에서 힘들겠지만 조금의 변화를 주면 운동하기 힘든 계절에서 살 빼기 좋은 계절이 된다. 운동, 환경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추워서 못해? 더워서 못해? 사실 생각부터 바꿔야 살수 있다. <목소리> <목소리>